오늘은 자연이 품은 섬한해상국립공원 거제 네도 트레킹을하습니다 네도는요. 구조라 선착장에서 거선어약 15분 거리에있습니다 거제도 본섬에서 보면 요 바깥섬, 네도보다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성, 네도라 불리어며 또한 거북이 떠있는 모양이라 해서 거북섬 모자를 벗어놓은 것 같은 모양에서 모자섬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목소리> 옛날 대마도 가까이 있던 매도가 구조라 바을 앞에 있는 매도의 반에 떠오는 것을 보고 놀란 동네 여인이 섬이 떠 온다고 화을 치자 그 자리에서 멈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펜션들이 바로 앞에 자달고왔습니다 지붕은 너으로 노란색으로 단장을 하고 있네요. 섬서 공고지도 네,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요 입구에 붙는 아주 거대한 동백나무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아 시작부터서 엄청난 경사가 지금 있네요. 아, 시작부터 수천 개라는데요. 피톤치즈가 많이 나오는데. 피톤치드. 그 다음, 나무는 다시는 각종 세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산해내는 사르펜이라는 성분이 있으며 숲속에 한듯한 냄새를 만들어 됩니다. 이곳은 아주 영은 나무들이 불참하게, 다양하게 등장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소나무는 네, 원래 솔나무라 불리다고합니다 솔자는 으뜸이라는 뜻이며 나무중에 으뜸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까지 를껴그 대문에 금표를 달았고요 솔잎으로 솜털를쪄 먹거나 솔깃과 기름을로썰으며 상당한 소박 기름과 배들것같아요 우리 민족과 같이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름향 나무입니다꽃 같은 모습을 보시 되겠습니다. 동백은 12월부터 꽃망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요 4월까지 피고 진다고 하네요. 동백은 겨울에도 잎이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피지 않고 차례차례 꽃망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얘도 1심 전망대입니다. 서희마 등대로 보이고요. 자, 연예인께 삼거리로 출발. 이게 탁, 잘안 됩니다. 죽은 나무들은요, 빈유 및 여러 미세물질의 주요 영양 공급이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무들이 어마어마해. 얘도 네, 여행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거리가 나왔는데요 네, 오른쪽은 남자나무를상징하고요 왼쪽은 네, 여자나무를생생 나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나무현상을 보면 진작이 됐더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저 진작이 가십니까? 에휴, 죽은 나무를 이렇게 또, 또 쉬어갈 수 있는 또 의자가 또 되어집니다 네, 신선전망대를 가고 있는데요 신선전망대란 새로운 마음으로 여름난다한뜻에서이래된 전망대로 홍도와 에도 그리고 해중가를볼수있으며 역시 시야가 좋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선전망대 위에는요 새로운 네, 마음으로 여름난다한뜻에서이래되었다네요아 이곳에다가 하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내도 신선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점들인데요 좀 에도하고 멀수 해금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대마도가 보이는데요. 인 어, 오늘 아까 좋은데도 대마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안녕 또 다시 반겨주고 있고요 뼈자나무 저것 남자 나무가 또아그들어이 <웃음> 나무는 서로 이렇게 좀 깜고 뽀뽀한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메밀스에 있는 메밀나무 같은데 이제 희망 전망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름 짓는 법이라는데요. 숲속에는 독한 특 이름을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런 이름들을 지었을까요? 깨중 나무는, 깨중 나무의 꽃은 같이 은종이 달려있는 꽃이 고요 아름답고 향기롭답니다. 껍질에는 마치 성분이 있어. 물고기 잡을때이용하면 뼈로 잡는다 해서 빼긴 나가고 될것 같아요. 이 나무는요. 두 가지가 나왔다가 위에서 또 합해졌네요. 요즘 아주 보기드문 행자나무입니다 애도로 갔다 온유람선이요 많은 감각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애도하고 해순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전망대에서는요, 알예사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명소인세금강부터다람이 언덕,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 수정산, 구조라 해변과 수산화 아름다운 공고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한 폭의 단풍이 펼쳐진 듯한 경관과 둥구신 석양을 조명할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자연이품성내도 작으면서도 멋지고요 조용하면서도 화려한 내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지만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듯 합니다